저기를 옆으로 봐봐 어! 형 오로라 오로라 무지개 빛기둥이 있어? 어 뭐야 어 저기 인상하고 있어, 뭐야, 같은 게 있어 같은 게. 어 뭐야 재단같은게 있어 제단같은게제 뭐야? 와형 여기 눈기지 있어 어. 모르겠어 나도 헤매, 헤매기만 매 해가지고 플렴형 플랜, 랜플 아, 찾으러 또, 가자 또, 또, 또. 나 지금 배로 아, 아, 돌아왔어 쓰레기큐브 찾으러 아 진짜 아... 배 운전해서 이쪽으로 와봐 이거 우리 배에다 실게. 그 CNS 있나 진짜? 혼청하고 해어좀 궁금해나. 하아내가배 운전해서 왔구나. 갖고 와볼게. 어, 아, 봐.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알바 해봐, 해봐. 그대로. 아 진짜 쎄빠지게 잘 만들었구나. 감기 걸려. 오 온다 형 배. 음 오케이. 어 스탑. 스탑! 어 스탑 스탑. 스탑! 들어올 스탑! 수 있나 봐봐. 어나 완전 고정했어. 어, 탔어탔어 탔다 어됐어오 탔다 탔다 탔다 미끄러지지 마, 왜, 미끄러지지, 왜, 마. 왜 미끄러지지 마 미끄지 미끄러지지 마 미끄러지지 뭐, 마왜 움직여 왜 움직여 미끄려 미끄러지... 뒤에서 밀어줘 좀 해봐 기다려봐 앞으로 와 앞으로 나 와. 움직여줘 안 움직여진다고 안 움직여줘 기다려봐 내가 뒤에서 밀어볼게 차로 <웃음> 두 번째 <웃음> 차로 밀어볼게 너왜안 올라와 줘 여기 아 이거 얼음에서만 아. 탈수 있는 건가 아, 그래서 그런 아, 건가 아니면 걸려서 이런 건가 모르겠네. 두대 잘하면 버리겠는데. 아, 이거 눈에서 벗어나면은 또안 가지는 되겠네. 건가? 한국로한 대는 내가 저, 저쪽에서 해먹었어. 내가 국내에 팍 쳐버릴게. 어 응! 엉덩 다음에! 엉덩다 아, 도전과제 달성됐어. 도전과제 깨졌어. 이건 보트가 아니야. 라는 도전과제를 달성했네. 어 이거 확실히 안 움직여 형 우리가... 이거 확실히 안 움직여 아안 되나 보다 아, 어, 안돼 이대로 근데 아... 가져가도 될것 같은데 아 그냥 간지용으로 이대로 가져가자 가져가죠, 어, 가져가죠. 한색한세 그러자 아미끼 사야지 되맞아어 미야 미키 사올게 너무 멋있게 빠졌어 잠깐만 <웃음> 아니 미친 아니 내내 어, 뭐... 거였어 이게 어내걸 <웃음> 갖다 봐 그럼 어떻게 해 최대 다해 먹었어 어, 어? 형 그리고 치명적인게 있어 에이, 지금 에이. 보니까 에이, 에이, 배랑 어. 같이 안 움직이네 이게 태워도 그냥 떨어졌어 게안 아, 떨어져? 떨어졌어? 불, 플레인쿤을 플레잉쿤 걸어야되잖아 와 오케이 <웃음> 간단 낚시 미끼. 어, 맞네. 야, 이거 100%야. 이게 간단 낚시 미끼로 낚시를 해서 이제 그치, 희귀한 그치. 물고기를 얻은 다음에 판매를 해서 티어를 올리면 2티어짜리 음. 이제 고급 낚시 미끼를 살수 있어요. 이거 다아 사야겠다. 명품은 저거 아 할수록 더 어? 비기는 해야 뭐야 해야지. 이거. 수량이 있어. 형, 이제 앞으로는 뭔데? 이런 섬에 들러서 상점에 들른 다음에 미끼를 아, 다다 사야 돼. 야 돼? 아 무제한으로 살 수가 없어. 수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갖다 박아도 되잖아, 이거. 바로 들어가줄게. 고객님 기다리세요 내리지 말고 칼할수 있어? 있어? 집 앞까지,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어, 파이팅 아우씨 <웃음> <웃음> 불안하더라 가자! 가자 이거 타! 이거 타! 이거 타! <웃음> 가자! 집으로 <웃음> 가는 거야 타! 갈수 있지 다고나 파이팅! 이거 망설이면 안 된다 풀 추진으로 밟아야 돼아 그럼 가자! 가! 가! 가자. 가. 간다! 야. 망설이면 안 돼! 와, <웃음> 망설이면 안 돼! 와, <웃음> 근데 이제 더안 움직여지. <웃음> 어, 안 움직여. 근데 여기에서 배가 출발하잖아. 그럼 그대로 빠져. 어? 여기에다 벽 세워볼까? 오. 목으로 막을래. 됐어. 어, 어 오케이, 가자 오케이. 가자 가자. 어떻게든 장식용으로 <웃음> 쓰겠다. 자 아, 과연? 어, 내가 내가 뭐 밀리거나 그럼. 그런... 어 밀린다. 어 빠졌어. 와아 빠졌네. 와. 통과해. 아, 통어버아 벽이 통과네. 그러니까 그 노력한 흔적 <웃음> 보라고 저거. <웃음> <웃음> 부수는 거 봐. 야 울먹거리면서 부수는 거 아니지? <웃음> 혼자 있고 싶은데 좀 나가줄래? <웃음> <웃음> 그래 알았어. 아 이제 낚시 해야 되는데 가기 전에. 여기 여기에다가 낚시 미끼 넣어놨거든. 어, 나 낚시 때 만들어야겠다. 이 상태에서 아, 오클링으로 미끼 선택이 되네. 어 오케이 오, 오 오케이 자 이것도 그저기마 다르나? 다 오케이 잠깐만요. 오, 오 반짝새우 그물 갈갈이 걸려서 오오오오오 아까 아까 봤던 애구나. 티어 1 그물 위에 있는 거보단 낫죠? 나도 빨리 해. 표적잉어 반짝새우 오, 다 팔아 버려. 내가 응. 내가 팔아도 되나? 아 명성 공유네. 명성 찔끔찔끔 오르네. 그러네. 조금 올랐다. 아나다 팔았어. 어 왜? 뭐 하는데? 네? 무조건 필요한 어? 거 찾았어. 공기 경적. 나 이거 당장 사 온. 이름부터 전혀 필요 없어 보이네. <웃음> <웃음> 무조건 사야 돼. A few inches later. <웃음> 역시 눈이 그거야. 난 어. 제일 필요한 게 순수한의 결정체라고. 맞아. 우리 머릿속까지 하얘지는 기분이었다. <웃음> 진짜 와. 그 표에 딱 맞다. 나침반이 아, 필요할까요, 여러분? 뭐죠? 2티어에도 나침반이 있다고요? 없어요. 와, 자동차요. <웃음> 왜, 또모 살라고? 뭐아 2티어에는 자동차 경적이 있고 3티어에는 바이킹 경적이 있어. <웃음> 와, 나 이거 너무 궁금해서. 설치하는 거야, 이동식이야? 나 이거 사야겠어. 경적이? 어, 이거 그냥 어, 어, 장착 어, 어. 아이템 같은데? 60년대, 50년대. 주방에 뭐. 형을 위한 선물을 줬어. 구경하러 가자. 주방에? 뭐야, 이렇게. 짜잔. 아, 조리법. 어? 고급 조리법. 아. 아 그거 말고 어? 뒤돌아, 아니, 뒤돌아, 여기, 형. 아, 여기 있어, 여기. 아, 여기. 아. 어어. <웃음> 어. 뭐야, 이거 매운 파. 야, 고추가 있는데? 댕? 그게 뭐야? 강황 아, 이것도 사야 어? 되는 거야? 아그 아, 거기 있었어. 아, 저 사는 생물이구나. 거래 코인을 이용해서 사야 되네. 어쩌동? 우와! 어좀커 빨려서 봐 봐. 오, 오, 오. 뭐야? 오! 오! 어, 이거 눌러 봐, 눌러 봐. 대박이야. 오! 와 대박! 오! 와, 완전히 뽑. 이거 형 이거, 이거 잘사 왔다. 나 6번. 오, 이거 이거 잘 샀다. 이거는. 아, 이거는 바뀌었어. 어, 바뀌었어. 바뀌었어. 오! 바뀌었어. 나 2번. 오. <웃음> 어. 소리 되게 경박해. <웃음> 경박다. 아, 소리 봐. 뭐 음이 다르네? 소리 <웃음> <책이> 봐. 귀엽다. <웃음> <웃음> 섬은 다본 건가? 우리 이제 출발할까? 응. 그럽 시다. 우야. 와 여기 꽃 되게 많다잉. 아 형, 내가 어. 굉장히 좋은 거를 들었거든. 자, 어? 자, 잠깐만. 왜 팔이 없 나? 좋은 게 뭐야? 그 쉽게 잡는 방법이 있거든 상어? 어? 어떻게? 내가 한번 해볼게 아 화살 모아가지고 공중에다가 어어 아는거나 형도 아 들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난 아, 몰라 해봐 해볼 나도 생각 없어한번 해봐봐 한번그 그 화살을 이렇게 쏴막 쏴가지고 아아 <웃음> 다시 해봐 다시 어디 해봐 어디서, 어디서. <웃음> 어, 밑에서 올라와 형한번 봐야지 이렇게. 어, 저렇게해서 됐다. 어 이렇게? 아, 약간 얘, 가오고 와서 맞게. 응, 화살을 중첩 시켜놓고. 근데 불러졌어. 살자. 가자. 먹어, 맛있게 먹어. 제주댕이 앞에 화살이 달려 있네. 아래로 내려가면서 화살을 연타한 다음에 화살 있는 쪽으로 오게끔 하면 돼요. 어, 야, 이거, 그, 저장소 열었을 어디? 때, 오른쪽 위에 보면은 자동정렬 생겼다.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 어, 어 자동정렬 있어. 어, 어 맞아, 맞아. 아, 근데 저기다 쓰레기 재활용 놓자이 너무. 섬발견, 섬, 섬, 섬. 섬, 섬, 섬, 섬. 섬, 섬. 라프트 2번 업데이트가 마지막이래요 그러니까 스토리상 되게 아쉬웠는데 할게 너무 많아졌어 엔딩 본사람 있겠지 하지만 우리 장작분들은 다른 데서 안 보고 우리랑 같이 엔딩 맞이할 거잖아요 그죠? 형 되게 부드럽게 이쁘게 잘 얘기한다 나도스포 <웃음> 목조른다 그랬는데 <웃음> 되게 이쁘게 <웃음> <목> 얘기한다 <조른데? 웃음> 어 내가 또 배운다 형 아, 나와라 금고 거야? 금고 금 고가 아니네? 감자 아저씨랑 숨맥 아저씨랑 꼴자 아저씨 다 했어요 자연이 에요숨맥아저씨 <웃음> <수맥> 뭐야 입사귀를 <웃음> <웃음> 잔뜩 집어다가 여기다가 아 너무 재밌어 <웃음> 감자 아저씨 감자 요리하고 있다 <웃음> 아 이게 네개가꽉 차면 더이상 만들지 않나봐요? <웃음> 음 그러네 팀이 다 끝났어? 나오나? 응응 오케이 출발할게 오케이 폭력 발전기 지하에서는 안 돌겠지? 실내에서 돌라나, 저게? 그, 그러게? 아니, 근데 애초에 이게 실내 판정이 어, 어. 좀 애매해서 돌아갈 것 같긴 한데? 왠지 돌것 같아. 어, 궁금하다. 한번 만들어보자. 해보자. 하나 추가로 만들어서 해보자. 곳곳에다가 배치를 해놓자고. 건방의 섬. 어, 확인. <웃음> 형, 괜찮아? 방금 <웃음> <왜, 왜>? 피터지는 <웃음> 소리가 들렸는데? 형, 괜찮아. 이러면서 뭐. 병원 가자, 병원 <웃음> 제가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야. 아, 이거 나도 해버리자. 나도 좀 해봐야 같이 해야겠다. 하면 봐바. 더 빠를 거 아니야? 오, 꼽히는 어, 소리 들었어요? 드득 <듣듣> 드하오 <하고>. 오케이. 와, <듣듣> 화장 <화자> 꼽힌 <듣듣> 거 봐. 두번 만에 잡았어 형. 조개도 들어가나? 어, 어, 조개 들어가지 않을까? 조개 재활용 기계 들어갈 맞아. 것 같긴 한데. 왠지 왠지 많이 줄것 같은데 조개 부시면. <웃음> 와, 고급 배터리가 형, 이게 그냥 단순히 두배 정도가 아닌데? 그래? 오. 재료 비싼 값을 해야 한 세네배 되는 것 같아. 비싼 값 해야 돼. 배터리의 성능이 이렇게나 좋다는 건 절대 전선은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웃음> <웃음> 전선 안 나온다는 뜻. <웃음> 맞아, 맞아. 가자. 오케이. 됐다. 자, 또 아, 새로운 섬을 많았겠다. 찾아 떠나봅시다. 자고도 재활용이 되냐고요아요아요 아니, 재활용이 되는 거는 빡! 바다에서 건져 올린 제공이 되지 않은 형태의 아이템만 가능해요 자고니도 재활용에 넣을 수 있냐고? 오.. 가능성이 좀.. 굉장히 위험한 소리라네 누가 했니 일로 와봐 <웃음> 폐기물 스티커 폐기물 스티커 비싼 거 붙여야 돼야 <웃음> 아, 어디 또 계속... 도착했어 벌써? 전니 벌써? 정박 진짜 잘하지 음, 않습니까 여러분 탐지기돌리러 갑시다 음, 음. 여기 왜 노래가 나와? 원래 파밍 하나보면 음악 나오잖아 <웃음> 아니네 동굴에서만 들리는 노래네 어 그래? 아... 오... 어 동굴에서만 들려 동굴 부금이 생겼나 보다 어, 뭐가 있나 안에? 어? 뭐야? 아! 다과야! 니가 들은 노래가 혹시 약간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처럼 띵띵띵띵 이런 부금이야? 그거 지금 여기 산 아니 이섬 꼭대기에 상점이 있네? 에? 아 진짜? 나 가볼래 아 이제 커다란 물어졌구나. 섬은 무조건 가볼래. 다 상점이 있나봐 아똑같아어똑같아 어, 똑같아. 똑같이 생겼어 아그 아, 상점이랑 야씨 근데 어떻게 아, 저꽃게에다 차려놨냐? 어 아, 쓰레기 큐브 <웃음> 또 갖고 와야겠네 이거 아 그렇구나 얼음 섬에서만 특별하게 <웃음> 볼수 있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봐요 큰 점이었어 맘마매야나 출발할게 오케이 오케이 아니 어, 쓰레기 큐브 안 써요?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아 맞다 어? 맞다 맞다 아그 상자에서 미끼 사야돼 미끼 쓰레기 상자 하나만 들어놓을까 뭐지? 우리 배어디소 길었다 길었다 형 어딨소? 출발해 다고라 아니 야 벌려 이미, 이미 아, 출발 놀려. 준비 중이었어 버섯. <웃음> 하고 나 일로 와봐. 버섯이 들어간 거야? 아 내가 이거 요리 시장 누르면 버섯을 들어. 여기 그럼 있는 그럼 버섯이 무한. 자, 한다. 알았어. 하나, 둘, 아, 아. 둘, 셋. 먹었어, 아, 먹었어. 아, 다시다. 어 됐어? 어 됐어, 어, 됐어. 그럼 어이 그럼네? 버섯, 버섯이 무한이라고. 아, 무슨 이거. 무슨 얘기예나 보러 갈래. 일로 와봐. 다시 해봐. 자, <웃음> 여기도 버섯, 저기도 버섯. 일로 와봐. 오, 자, 버섯이 콸콸콸.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약간 이런 식으로 버섯 빼서 요리하는 거야 버섯 넣는 청만 하는 요리 아 이제 요리를 넣을 때 바로 집는 거야? 요리 재료를? <웃음> 어어어 어, 어, 옆에서 <웃음> 아, 그게 하나 둘셋 <웃음> 어, 아, 진짜 그 고추 같은 거는 되겠다. 어, 그러네. 그것도 하나씩 사두면 이... 되겠네. 뭔가 웃긴다. 했는데 버섯 빼는 거였어. <웃음> 웃긴다 이거 진짜. 백종원 선생님 봤으면 기함을 <웃음> 도와줬을 <도와주실> 거야. <웃음> 아니, 이거 주스 맛이 왜 이래요? 버섯 오물랬신데 버섯이 안 들어갔어. <웃음> 버섯이 버섯을 횡령했어. 횡령 오믈렛. <웃음> 자, 제가 이 빵. 거대 조개를 여기에다가 넣어보여서 얼마나 오르는지 아이씨 찔끔 올라 찔끔 꼼간 가야되는데 이제 뭐야 저거? 어? 뭐야 왜? 저거? 여러분 저거 뭐예요 뭔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저거 뭐야, 뭐야? 저거 왜저래 저거 뭐야 가봐 저게 뭐야 외계인 아니야? 어 뭐야? 저거 그거 아니야? 그 타는거? 어, 이거 나, 어, 나, 맞네. 아니 그 아이스 그 머시깽이 그 썰매 있잖아. 그치, 그거 그거 맞지. 와, 와. 그게 왜 여기 있어? 몰라, 우리가 버린 거 여기 있어. 날친 줄 알았어. <웃음> 어, <없어>. 무서워. <웃음> 저기 저기 따고. 아유. 와, 엔진 소리가 안 들리니까 진짜 우와. 고요하다. 여기에서 조용히 레프트, 있어봐요. 스위트 레프트. 나 지금 필이 딱 왔어. 아무도 나 말리지 마세요. 여기다가 변기를 만들 거야. 아, 여긴 이거 못놓나 저것 때문에? 와, 스소리 너무, 너무 좋은데, 여기? <웃음> 왜 이렇게 시뻘거게 하냐고? 와야 거실 봐요 아예쁜데 진짜 그래야지. 진짜 안날 테니까. 사는 곳 같다 야아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화장실 완성 일단 <웃음> 수명아저씨 <수맹> 왔다 <웃음> 수명아저씨 일로 와봐요 수명아저씨 <웃음> <웃음> 우리 화장실 만들었다고 가서 화장실 일로 묻었어. 와야 미쳤다 이거 거울 같은 거 없나? 세면대랑 거울만 있으면 진짜, 아, 진짜. 거울만 환장이야? 있으면 그림으로 화장실. 해야겠다 어떻게 그림으로 멋지자자 뭐 비트코인 팔러 갑시다 그리고 그림.. 어! 저기 있다 상점! 상점이 이제 초록색 섬이면 무조건 있나 봐요 어 진짜 이쁘다 여기 이 방은 완벽해 이거를 반 나눠.. 아.. 나눠 걸려 여기도 올라가? 저기처럼 그 넣어버릴게 저기 형! 왜? 1티어에서 왜? 2티어 올라가는데 명성 300 필요한데 2티어에서 3티어 올라가는데 3000 필요해 에에 <웃음> 미친 거 아냐? <아니야? 웃음> 어제는 이 티어가 열리긴 했어요? 뭐야? 고급 낚시 위키이 게임 죽을 때까지 하라고 네. 간단 낚시 위키도 사자 그냥 아니 무슨 10배가 늘어? 아무리 그래도지 바닥 계속 파악해주는 와. 기계가 있네? 열 배가... 뭐야 이거 와야 이거 미쳤는데? 또 왜? 어, 농경지가 있어 어? 농경지? 아 맞아 농경지 있었는데? 농사를 이제 저렇게 하는 건가 그러면? 잠깐만 여기는 형할거막 미친 듯이 늘겠는데? <웃음> 우리 계속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웃음> 어. 그럼 된데 그렇게 해가지고. 와 고급 어? 대형 농경지? 아, 나왔다. 좋은 땅에서 나무를 기를 수 있습니다. 좋은 땅에서 있게? 아 그러니까 이거 대체품인가 보네 빨리 자라나? 아나 빨리 자라보다 어? 약간 아, 크기가 안더 작은구나 이쁘네. 약간 더 크기가 작고 깔끔하게 생겼네요 어 좋아 오 <웃음> 괜찮다 <웃음> 진짜 오 어, 나이스 굿, 굿. 됐어. 리 이제 무슨 얘기라고 했어 서로 빨리 나도 얘기해도 완료 형 일로 와봐. 와봐 우리 방 만들고 있어 방 진짜 이뻐 지금 어, 형방이랑 노아 형방이야 <웃음> 이 방이 이뻐. 와, 침대, 와. 이 방이 진짜 이뻐. 아니야. 여기 봐봐. 어, 여, 여기 내네 방. 이뻐. <웃음> 이 방이 이뻐. 와, 진짜 다곤이 방이다, 딱. 와, <웃음> 진짜, 진짜 이뻐. 이거는 진짜 쓸데가 없다. 이거? 이조명? 그래도 나쁘지 이조명. 않아 분위기가 이조명 약간 여기다 놓으면 비역처럼 되려나 <웃음> 오, 오! 나쁘지 않아! 오야 <웃음> 커튼 같아 눈 부셔서 이제 플레임웜 못 잔다 잠 붙자 <웃음> 블루라이트 <웃음> <이거>. 개쩔어 여기 <웃음> <웃음> 오! 나쁘지 <웃음> 않다 분위기가 안돼 <블루해>. 잠들지 <웃음> 못하는 와 야, 여기, 못하는 여기 이제 진짜 집 같다 여긴 와 딱인데? <웃음> 이거 뭐야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뭐야 이거? 어디서 나는 아, 소리야? 뭐야, 좀 뭐, 실망스러운데요? 아이엠 맘맘 거나아형 어, 무서워 이제. 왜왜 왜, 왜? 설매 아직도 왜? 우리 쫓아다녀? 아직도, 아직도 저기 한한만 어. 보자. 가까이 가서 어. 아니, <웃음> 보자. 진짜 배에 실리는 거 아니야 저거? 어 가까이 왔어. 가까이 치고 맞아 진짜? 맞네. 어어진짜진짜 어, <웃음> 무서워, 오, 어. 무서워. 오 게임 무서워, 게임 무서워, 게임 무서워 가까이 온다, 어, 실렸다 어, 어, 대박, 실렸어, 실렸다고, 실렸어 뭐야 이거, 어! 아, 있잖아.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실렸어, 어디? 뒤, 뒤, 야뒤뒤뒤 움직여줘, 아니, 대박.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배가 움직여줘, 없냐 그래, 배가, 아, 아 그래서 아 카피 타고 옆 타고 간 중, 형 인고 쓸때 있어? 아니 쓸때 없으면 나좀 쓰자, 아니야 그분 한번 해보고 싶어 가지고 궁금해서. 나중에 보고 보러 옵시다. 저거 금 아, 어. <웃음> 강화 해놨지. 아야야, 그 강화 해야지 그지 강화 해야지. 강화. 와안 과일 돼, 꽉 찼다 바나나로 바나나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진짜 하나도 없나? 있긴 있다 그러더라고 형 우리 그냥 한번 찍어서 <웃음> 만들어보자 그럴까? 일단 바나나 네개는 안됐잖아 그리고 딸기도 안됐어 바나나 두개랑 망고 하나랑 딸기 하나 이렇게 넣어볼까? 야자 많이 들어가니까 야자 한번? 야 근데 야자를 바나나에 들어가 야자? 어, 아 나쁘지 그러면... 않다 와 이렇게 레서피 발견하면 진짜 완전 기분 좋겠다 어, 어, 아 이거 아 안돼! 아. <웃음> 똥 나왔어? 어똥 아, 나왔어 아씨 보통 똥이 아니야 색깔이 아, <웃음> 아유 <웃음> 실험정신은 끝나지 않아요 바나나 두개랑 수박 하나 넣어볼까? 수박? 아 바나나에 수박은 아니지 망고랑 바나나랑 딸기랑 어, 또 누가 딸기 있지? 괜찮다. 딸기 하나랑. 딸기는 비트? 근데 아니었어 딸기를 하나만 넣는거지 그러니까 딸기 하나랑 베리? 하나 둘셋 아! 아깝다! 뭐, 못쳤어? 들어갔어 요아 까비 <웃음> 우리 <웃음> 셋이 이것만 보고 있어 이것만 아.. 도망이 아, 아, 했네 바나나 쉐이크니까 우유 들어가지 않을까? 오우? 오, 오 그럴싸해 오, 염소젖오 들어가는구나 어 이거? 되네 바나나 세개부터 3개? 연구해봐 어 연구해보자 일단 그 여기 바나나 두개 통째로, 통째로 씹어넣고 돌리네 아유. 아 통째로 <웃음> 근데 야 통이 하나 들어간다고? <웃음> 안돼 뭐가 아 쓰레기 어, 어. 아 그겁니다. 나오나아 꿀도 들어가요? 꿀 들어가나 보아 여기에 맞지 않는데요. 꿀안 들어가요. 아. 방 봐. 망고? 고고고고고고고아 이거 된 같아. 됐어 됐어? 이면 벌써 끝났지. 오좀 어, 아, 시간이 걸린다. 이거 진짜 좀걸거 같아. 이거 진짜, 어, 진짜, 진짜, 되나? 됐다 됐다 우와, 됐다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다 오유를 오늘부터 미친듯이 짜겠습니다 오유 <웃음> <웃음> 이거 거. 진짜 건강한 맛이야 와너 잘됐다 디아블로 맞아. 너 오늘 부터는걸다 <웃음> 겁나 짠다 하루에 세 번씩 짠다 <웃음> 여기 얼마나 걸렸을까요? 저게 다다 10개씩 갔네. 걸렸는데 끝부분만 15개? 엥? 겨우 열다섯 개 챙기려고 우리가 이곳을 4개나 투자해서 아 열다섯 개 들어간다고? 저게? 어? 어? 뭐야 벌써 다 갔다 왔어? 갔다 왔어? 어, 어그 벌써 이래. 다 왔어요 템맵이야어 우리 목적지다 왔어 얼음맵이야 왕 <웃음> 여기다가 놓고 와 완벽하게 정박했다 오 어, 근데 여긴 도시가 아닌 것 같은데? 간다 자형나 어때? 세보여 <웃음> <웃음> 엄청 약해보여 엄청 <웃음> 약해보인다고? <맞아>. 또랩같은데 <웃음> 누가 봐도? <웃음> <웃음> <오>, 어. <웃음> <웃음> 어, 저기있지? 저기 멀리 저기를 옆으로 봐봐 오형 어, 오로라 오로라 무지개 빛기둥이 있어? 어 뭐야? 어 저기 어, 인사하고 아, 아, 있어 어뭐 재단같은게 있어 재단같은게 쟤 뭐야? 와형 여기 눈기지 있어 오. 이건 뭐 누가 봐도 저번에 봤던 눈 스키 있는 곳인 것 같고 여기 눈 기지가 오! 있네요. 어 추워. 얼음 물다 됐겠네 주머니에 있는 물. 어? 잠깐 이거 들어가도 내는 거야 구객. 아야 이 방사능 있어 뭐야? 미친. 어어 어, 어, 어, 어 괜찮아 요 숨에 가서 내려가봐 내려가봐 다고나. 어디 어디 갔어? 기지야? 굉장히 건강한 공기가 있거든. 이게 방사능 있어요. 방사능이 있다고? 어 내려가봐. 저기 가면 안될것 같은데 딱 봐도 피탈 것 같은데. 잠깐 피폭 살짝 맛보고 와. 아씨 누가 여기 방구 꼈어? 아! <웃음> 아! 어, 아, 아, 아, 피해 아, 많이 방사능이 아니라 방구였다. <웃음> 우리 좋아하는 뭐. 거. 어? 허! 뭐야? 전기, 전기 케이블을 케이블 집을 수 있어. 뭐야? 어? 집어. 선을 늘릴 수 있는데? 뭐야? 그럼. 주는? 주. 아, 어, 뭐야. 됐다. 얻었어, 아, 얻었어. 쭉쭉 빼야 되는구나. 응. 전기 케이블 <웃음> 두 개, 이, 이 맵에서도 또 파밍을 해야 되는 퀘스트 아이템이 전기 케이블인 것 같아요. 어? 여기, 여기, 여기 되냐? 안 아, 되네? 근데, 네, 뱅이보도못 쳐. 혀? 형, 음, 이상한 거 있어? 나 보여? 이 초록색 선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건. 안 보여? 안 보여 그건. 어. 야, 어디다 꽂아야 되냐? 이거 이제 지금 케이블을 꺼냈거든? 어. 여기다 그러니까 꽂아야 돼? 여기 여기서 케이블을 아 꺼냈어. 아 꺼내면 보여. 기 밑에 노트 있다. 그러면 이게 이글루였어. 뭐야, 뭐야, 거대한 뭐야. 이글루를 열어야 되네 우리가. 어, 여기 이거 뭐야? 여기 뭐 있다. 여기 여기 계단 있는 거 심상치 않음. 아 여기랑 이거랑 뭐 연결하는 건가 본데? 어? 여기도 어 케이블 케이블을 있어. 끌어당기세요 또 있는데 여기? 어 이거를 혹시 저기로? 어? 된다 아하 이렇게 오오오오 오, 음. 오, 오, 오, 오, 서로 연결됐구나 음, 이렇게 이렇게 오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형그 다음에 그거. 다시 케이블을 꺼낼 수 있고 계속 끌고 가서 아 어,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어디냐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여긴 것 같지 않아? 그런 것 같은데? 어? 어. 선이 아, 짧아 여긴가, 선이 여기. 짧아서 안 돼? 여기로 연결하고. 응. 전기 케이블 필요. 아, 우리가 아까 아. 전기 케이블 두 개를 파밍해가지고 어, 뭐 여기에서 돼. 선을 쓴 아. 거군요! 케이블 좀 찾아봐야겠다, 그러면. 열심히 각자 돌아다니고 뭔가 특이사항 있으면 불러요. 오케이. A few inches later. 여기 말고 좀더 둘러볼까? 케이블이 곳곳에 퍼져있을지도 몰라 케이블이 어있지 케이블이 좀부족해가지데아 네. 아, 지금 딱 봐도 이 송신탑 있잖아 음, 여기에서 음. 두 개를 얻었잖아 지금 보니까 저기 음, 멀리에도 송신탑이 하나 있어 아 그러네 저기 가자 어. 아저 오로라 <웃음> 보인다 완전 이뻐 어? 여기 뭐야 이거? 오오 불꽃뽐 어우 야 이거 갑자기 박식이에 미친 어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 와우 아아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있어 저 여기 테이블 거야? 있어 줄 있어? 얼른 응, 챙기라고 있어. 오호 저기 카 차도 있어 저기 저기 또 있다 하하하하 <웃음> 셋이 다 자, 하고 있는거 봐 뽑아 뽑아 뽑아 뽑뽑뽑뽑 무면허 갑니다 어형가 아, 가자 어 뭐, 뭐, 뭐, 뭐, 뭐, 뭐, 무면허 라이더다 <웃음> <웃음> <웃음> 가자 저스티스 크로시크 <크루�> 가겨버리자 <웃음> 뭐야 진짜 부딪친 것 같은데 쟤? 어저 뭐야 아이언맨이야 뭐야 저게? 어 맞네 야야야야아 야. 그건 <웃음> 아, <또> 불쌍해 <웃음> 조리돌림 당했어한 대도 못 때리는구나 뭐, 뭐. 이제 너 너가 뭐, 그렇지 뭐 넘어갈 뭐 수, 뭐수 있어 그러네 오 저긴 뭐야? 첨성대야 무슨 뭐야 뭐야, 뭐야? 어! 어? 뭐야아!!!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 뭐 뭐야 형 아니... 괜찮아? 嗯 mm -hmm.